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빌입니다. 집에 택배가 왔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캘커버 컨실 쿠션이 이번에 새로 리뉴얼 되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은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쿠션은 평상시에 사용을 별로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정 화장용으로는 이렇게 한두 개 정도는 꼭 갖고 다니는데 요거는 제가 꼭 들고 다녀요. 꼭. 그 어떻게 리뉴얼이 되는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번 미네이고요 컨실러를 담아 커버의 급이 다른 끝장 커버 쿠션이라고 하네요. 자 케이스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완전 무광인데 유광으로 오. 쿠션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헤만부분이좀 다르거든요. 이 정도만 찍어서 발라볼게요 가볍고 보송하고 뭐 이렇게 얇게 발리는 건 정말 아닌데요 제가 좋아하는 쿠션은 그런 스타일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커버력을 요하는 쿠션을 선호를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모공부분 어 이거 대박이다 모공 이렇게 붉은기가 있으면서 모공이 굉장히 넓은 편이라 커버를 굉장히 잘해줘야 돼요 잡티커버 보여드리면 저처럼 요철이 많으면서 커버력을 요하는 쿠션을 사주신다면 이게 가볍게 발리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성이신 분들이 쓰시면 더 좋은 쿠션 제품이고요. 건성이신 분들은 조금 뜨실 수 있어요. 이런데 밑가라든지 건조한 부분이 뜨실 수 있으니까 오일로 충분하게 기초 케어를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이거는 솔직히 이 정도 커버 된다라고 하면 따로 컨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제품도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요번에 새로 리뉴얼돼서 나온 제품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